12월 내 사랑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12월 연애운이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이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사실은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기기들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좋은 화질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약간 화질이 좋지 않아서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 볼 타로는요. 12월 연애운이고요. 마음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호롱불을 하나 밝혀드리려고 해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은요. 모두를 위한 다수를 위한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혹시 어떤 번호를 듣다가 어? 이건 나랑 정말 다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면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번호를 다시 골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랜만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번을 선택한 분들의 12월 연애운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체적인 이미지를 리딩에 들어가기 전에 그려드릴게요. 주위를 잘 살펴보라.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놓여 있는 세장의 카드는 12월 한달 동안 애정운의 어떤 흐름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어떤 남자를 두고 다투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이 나오네요. 두 여인은 왜 싸우고 있을까요? 이 카드에서 의미하는 이 남자의 모습은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마음의 근심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도 하루빨리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다가와준다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을 텐데 이러지도 모르, 저러지도 못하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조금 힘들고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보시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여인의 조각상을 바라보고 있죠. 이 카드는 주위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알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의외의 누군가일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은 나를 쭉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 손을 잡아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네요. 보시면 어떻게 정중하게 구애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것처럼 나와 만나보자 이번에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구애를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과 사랑에 이루어질 때 너무나 주변에 경쟁자가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데 시선을 약간만 돌려보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조언 카드로도 검을 한 손에 잔뜩 쥐고 뒤를 바라보는 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카드를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나를 너무나 근심하게 하는 이 많은 검들 그리고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더욱 더 좋은 것들 더욱 근사한 것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시선을 단순히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좀 넓혀볼 수 있는 넓혀야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장애물 카드로도 당신의 전망은 밝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오히려 장애물이 있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내 마음이겠죠. 멀리 나아간다면 저 넓은 호수, 아름다운 숲들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곳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망설이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12월 연애운의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그 손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도 아주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네요. 절제 카드예요. 절제 카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만 괴롭히고 좀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나도 좀더 좋아지고 싶은데 내 마음을 계속 들쑤시는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때로는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도 할수 있구나 그건 내 상처였구나 생각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면 좀더내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어쩌면 이번 연말에 나에게 손을 내미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그 사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사람에게 좀더 마음을 주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번을 뽑으신 분의 12월 연애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타로카드가 가끔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2번 분에게는 어떤 선명한 이야기들이 제 눈앞에는 보이네요. 지금부터 천천히 2번 분의 이야기가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12월 초를 보시면 어떤 로맨틱한 만남이 보이네요. 내가 마음으로 이끌릴 만한 어떤 만남, 만약 내가 이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의 어떤 로맨틱한 사건이 생길 수 있고 의외의 장소에서 누군가와 아주 두근거리는 데이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끌림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을 두고 나는 어떤 사람과 다투게 된다 혹은 그 사람에게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느냐 내가 처음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 가느냐고 약간은 다툼을 하게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는 어떤 로맨틱한 모습들이 다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카드에서 던지는 메시지는요. 타로 카드에서 별은 희망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카드는 별을 만나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별을 보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망원경을 산다든지 뭐 경치가 좋은 곳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떠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어둠이 내리기까지 짙은 어둠이 내리깔리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에요. 어두워져야 우리가 별을 볼수 있듯이 이 다툼은 어쩌면 희망을 찾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로 만난 두 남녀가 서로 간에 욕, 욕당하고 이끌려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빠지게 됐지만 어떤 오해가 있어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오해를 푼 뒤에 더욱 높은 희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럴까요? 여기 장애물로 나온 카드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을 잘 잡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원하는 게 있다면요. 그걸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하나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죠. 물론 어느 하나는 놓고 내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딱 하나만 취해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두손 안에 다 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거든요. 세계 카드가 나왔어요. 어려움들은 다 극복될 것이며 그 뒤에 좋은 결말이 기다릴 것이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세 장의 카드들이 어떤 이야기를 그려줬다면 이세 장의 카드들은 이번 카드를 뽑은 분의 어떤 두려움들을 달래주는 카드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황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번 분도 아무의 명령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 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분이 하고 싶다, 싶은 다싶 것이 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이 세상에 당신에게 명령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당신이 명령을 내려야 할 사람은 나에게 명령을 내,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음을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돌아볼까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유혹이나 이끌림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불편한 싸움 혹은 감정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요 카드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것들이 이세 장의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타로 카드는요. 마지막 결과 카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분의 어떤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황제임에도 다른 사람들의 조언만 듣고 행동한다면 이 다음에 로맨틱한 결과 우리가 별을 찾으러 갈수 없겠죠 그래서 12월 한달 동안 이번 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번 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 이번 분의 마음에 결탄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점, 그 점만 기억해 주시면 예쁜 사랑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분의 12월 한달연애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리딩을 들어가기 전에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 3번분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3번분이 많이 힘들고 고단했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리딩을 풀어드릴게요. 일단 마음속에 의심이 많아요. 지금 3번분의 카드 전체적으로 보면 지치고 힘든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모습, 많은 스트레스들이 보여요. 3번분을 힘들게 한 것이 원인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심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심들이 많았고 그리고 사귀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카드는 갈수록 희망이 생긴다 당신은 당신의 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이것이 설령 누군가 좋아하는 상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줄 어떤 희망을 줄수 있는 사건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리딩의 경우, 커플의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많고 다투었지만 중순 쪽으로 갈수록 나아져서 아주 행복하게 열정적인 시간을 보낸다고 해석할 수 있고 커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나 나, 솔로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희망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카드 어떤 열정적인 사건이 생긴다고 해요. 이것이 간혹 연애가 아니라 이 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마치 사랑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어떤 불을 지펴줄 커리어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고 사실은 그보다는 연애적으로 내가 아주 짧게나마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 나는 거기에 몰입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번 분은 때로는 앞을 보고 달려가느라 주변을 살펴보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런 3번 분께 휴식은 필요하고 3번 분이 잠깐 쉰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3번 분이 쉬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니까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라 하는데요. 보시면 3번분이 많은 검 사이에서 이렇게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올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많은 검들은 때로는 스트레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3번분이 처한 상황이 3번분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고 3번분은 연애 이외에도 할 일이 많고 해야만 하는 일들도 많고 의무감 때문에 짓눌려 없어지려고 하지만 그런 3번분이 조금 쉰다고 해서 3번분에게 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안대를 벗고 나가도 좋다 희망의 별이 차츰 떠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 카드를 봐도 어떤 자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와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수확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농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3번 분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가지, 수박, 무슨 다른 과일을 떠올려 볼까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제가 아 이거 언제 팔지? 이 정도가 잘 익은 건가? 저 정도가 잘 익은 건가?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과일이 썩어버리겠죠? 3번 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두렵고 의심이 될지라도 그걸 가지러 가세요. 3번 분은 1년 내내 참 많이 애써왔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기 위해 이렇게 낚아채기만 하면 되는 순간인데 망설이느라 좋은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만약 3번분에게 지금 꼭 가지고 싶은 누군가가 없다면 연인 문제로도 나는 거기에 대해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일에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꼭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꼭 잡아서 낚아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애써 내가 농사를 지은 것들이 썩어버린다면 참 아까운 일이겠죠. 희망의 별은 항상 떠올라 있으니까요. 기죽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운 내셔서 원하는 것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때로는 우리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사랑을 하게 되죠. 사실은 사랑과 사람의 이끌림 같은 것은 운명적인 것이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거라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그게 마음대로 되면 사랑이 아니겠죠. 저는 4번 분의 리딩에서 이 인내심이라는 것들이 보이네요. 지금부터 천천히 4번 리딩 풀어드릴게요. 어쩌면 4번분은 아주 로맨틱한 사랑을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해 카드와 같은 어떤 아주 밝은 이미지가 아니라 달 카드로 나타났네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이 꼭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아직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사랑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도 그런 사랑들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저는 이 관계가 12월 이전부터 지속돼 왔을 것이다 라고도 보이지만 아직 만나지 않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겠고요 두 사람의 만남은 또 별로 나타나네요 우리가 별은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죠 어두운 밤에 떠오른 별 같은 그런 만남인 느낌이 드는데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우리 둘이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테고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단순히 조건이 조금 차이나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누군가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그림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랑이지만 우리 사이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랑은 계속해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결국 4번을 뽑으신 분의 12월 연애우는 내 가슴을 아주 두근거리게 할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다 커플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과 아주 로맨틱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 사랑에는 내가 견뎌할 야 것들이 많고 내가 지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연인의 일일 경우에는 내 연인과 아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잘 지냈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싸움의 여지가 있고 어쩌면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이라면 결혼 문제에 있어 서로의 밀고 당기기, 서로 참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보시면 광대 카드가 나왔어요. 4번 분이 가려고 하는 이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광대 카드가 향하는 길은 세계 카드, 아주 행복한 엔딩도 의미하지만 어쩌면 조금 무모한 여행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악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 만남은 어떻게 됐든 나에게 강한 충동과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12월 한달 내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의 불안과는 별개로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과연 이 이끌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시 이 사람에게 푹 빠져있는 것인지는 잘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인내심을... 해 많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임에도 이런 어떤 욕망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무언가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건 그대로 그 시간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쳤으니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이번 카드에서는 명백하게 경고하는 것이 이 12월에 들어오는 인연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다시 패배자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시고 여러 사람을 비교해본 뒤이 이 사람과 좀더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즐거운 한 달을 보낼 것인지는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드 전체적으로 약간은 무모하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니까 재미로만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다시 한번 번호를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냥 부정적으로 볼수 없는 건 12월 한달 동안 내게 어떤 두근거리는 일, 어떤 성적인 이끌림, 그것도 강한 이끌림이 생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5번분의 12월 연애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저는 왜이 5번분의 카드를 뽑으면서 우리 5번분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리딩을 들려드릴게요. 보시면 5번 분은 예전에 어떤 근심이 있던지 12월 한달 동안은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비둘기들이 보이고 이 광대는 아주 즐거워 보이네요. 이런 것처럼 5번 분은 12월 한달 동안은 내 안에 근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현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순으로 갈수록 5번분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이정표를 향해 달려가게 될 텐데요. 그것이 일이든 사랑이든 나에게 열정을 일으켜줄 수 있는 무언가로 보여요. 만약 커플인 분이라면 여태까지 우리 연애에 있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던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극복할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월말이 될수록 내가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물리치고 두 사람이 역에서 사랑의 포옹을 하듯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플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내게 다가오는 누군가 혹은 내가 그만큼 다가가고 싶은 어떤 열정적인 누군가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달려갈 수만 있다면 내 길의 끝에 그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을 타고 달려갈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두려움과 슬픔이에요. 이상하게도 이 5번분의 리딩에서는 어떤 슬픔 두려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분명히 새로운 사랑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거기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타로카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컵 안에서 물고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죠 이것이 새로 자라나는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5번분의 마음속을 보시면 달 카드가 나왔어요.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겠어서 헤매고 힘들어하는 5번분의 모습이 이 카드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밤길을 갈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밤에는 요 이렇게 짙은 밤에는 요 별들이 떠 있거든요. 타로 카드에서 별들은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어두운 길을 달빛과 별빛만으로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아주 희망찬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앞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세개의원드가 보이는데 3이라는 숫자는 아주 완벽한 숫자죠. 어떤 완벽하게 규경이 맞춰진 상태를 의미해요. 지금 여태까지 나는 스스로는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어두운 밤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실은 이달 속에 감춰진 이 얼굴처럼 지금 5번분의 마음에는 어떤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것이 달 카드임을 생각해보면 지나간 연인 혹은 아주 오래전에 헤어져서 이제는 소식조차 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캄캄한 밤과 어둠 같은 나에게 그런 잊지 못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밤어둠 속에 묻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조금씩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맞아들이려면 이제 이곳은 떠나야 해요. 나를 오랫동안 괴롭게 만들었던, 밤에 잠조차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힘든 일에서 떠나가 컵 속에 있는 새로운 물고기를 들여다보세요. 그렇다면 어쩌면 과거에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미 내 마음속에서 정리되었다. 나는 또 다른 완벽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위에 카드에서 달려가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이 보이죠 출발이 있어야 도착이 있는 법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거기로 달려가야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가끔은 5번 분이 아주 무모하다고 생각한 행동을 해보세요 어쩌면 5번 분이 낯선 곳에 나아가는 것도 아주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장소에서 새로운 만남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대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어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멀리 멀리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광대이니만큼 5번 분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행복한 어떤 만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번 분 마음에 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으시고요 아주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